네, 안녕하십니까 김문찬입니다. 아, 오늘 시험해 볼 차는 82년대에 나온 어, 육포차병입니다. 육포차는 산채 형태로 광주리에 담거나 아니면은 아, 포장을 해서 어, 오랫동안 보관 하는 과정에서 어, 좀 딱딱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보이차와 마찬가지로 병차 형태로 기납을 해서 보관한 차입니다 연대는 80년대 중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아, 이렇게 무지포장으로 돼서 나온 차입니다 중량은 400g 정도가 나오네요 저기 포함해서 412g 정도니까 아마 아, 실제 보지차 뭐 중량 400g 정도 될것 같고요 네. 그 중에서 아, 일부를 어, 시험해 보기 위해서 띄었습니다. 그래서 어, 물을 일단은 어, 100도씨로 어, 끓였고요. 노차이기 때문에 어, 끓는 물로 어, 할수 있도록 해서 100도씨까지 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어, 약 3.1g이 제공되는데약3 g 정도를 어,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육보차나 뭐 전차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는데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일단은 어, 차후를 뿔렁물로 어, 예, 예열을 해서 예, 이미 예, 가회가 끝난 후에 또 혼자가 끝난 후에 어, 소독하는 곳에서 소독을 해서 완전 건조를 시켰기 때문에 예, 차후 자체는 깨끗하고 예, 문제가 없지만은 아, 차오의 예열의 의미로 일부 정도 하면 금방 아, 차, 아, 차오가 데펴 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 이 물을 숲으로 예, 옮겨서 예, 물을 완전히 따라줍니다 그러면은 이 차오 안에는 차오 안에 일부 묻어있는 예, 난류하는 물이 일부 있겠죠. 수증기 형태를 변하는데 이때 차를 투차를 합니다. 투차를 하고 닫아주세요. 이렇게 닫고서 약3 0초에서 1분 정도 지나면 은차워 안에 있는 수증기가 해교에서 넣은 차와 만나면서 차가 눅눅해지면서 이 차의 향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보차나 복전차의 경우도 일부 그렇지만 특히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노차는 향이 거의 다 죽었다고 그러죠 향이 사라졌다고 느끼기 쉬운데 이런 방법을 쓰면은 차의 향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차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차의 향이 어떨 것이다 하는 것을 똑같지만 똑같지만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할수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저는 잔을 샤워와 잔을 물로한 번씩 소독을 하고요, 한번 건처향을 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차향이, 어, 그 육보차의, 소위 말하 우리가 방공호 창미라고 하죠. 그러한 그 육보차 특유의 창미가 아주 강하지는 않아요. 사실, 이 오래된 이러한 육보차들을 보면은 그런 창미가 사라지고 어, 육보차 본연의 맛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보통 육보차가 한 10년, 20년 지나갈수록, 어, 창미는 사라지고, 그 고유의 그 빛난 향이라고 하는, 그 빛난 향이 어, 무엇인가, 뭐, 그, 인터넷 카페 회원분들이 많이 물어보고 서로 하는데, 이거는 마셔보기 전에는 이 맛을 이렇게 언어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에, 일단, 백도시의 끓는 물로, 네, 육보차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육보차는 세차하면 안된다 금화가 피어있는데 이걸 세차하면 이 물에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맛이 없어진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육보차는 처음 우리 물만 마시고 그 다음에는 뭐 금화가 다 씻겨 내려갔으니까 맛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차의 샤툰의 상태라든가 어느정도 제다나 제작 당시에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세차한 차를 일부만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 벽으로 다시 한번 기납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관 환경이나 이런 것이 나쁘지 않아서 세차를 한물 찬물이 뭐 마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세차한 상태에 아직은 수색이 연하죠 아무래도 처음 세차한 물이기 때문에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엄청 답니다 육보차 치고는 육보차향 해양이라고 하기보다는 어, 진년노차보이차의 어, 그런 맛이 일단은 세차한 찬물에서 어, 나온 것 같아요 어, 상당히 맛있는 차입니다 이런 차는 세차 물도 다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일부를 숙부에 따라서 나중에 그포수를 거듭한 것을 한번 모아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노차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항상 끓는 백도씨의 물로써 올리는 것이 아, 좋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이 차를 우린 차를 바로 마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너무 찬물이 뜨겁기 때문에 현재 100도씨의 물을 차호에 내려서 약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숙으로 옮기면은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 10초 정도 지났고요 그래서 이 물을 네. 선물로 안내해 내습니다어제 이전 영상에서는 신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호를 열어서 좀 안에 있는 차가 있지 않도록 열어주기도 하는데요. 노차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가 오래돼서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제 어, 매번 오릴 때마다 개울을 하면 그 뚜껑을 너무 열어놓으면 향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차 종류에 따라서 노차 같은 경우는 오일 후에 그냥 받아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개인의 호불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은 어떤 것이 내가 추구하는 그러한 차생활과 맞다 하는 것을 찾아야 할수 있을 것입니다 100도씨의 물로 우려낸 후에 지금 수구로 옮겼는데 온도가 몇도 정도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약9 0도의 물로 우려갖고수으로 옮겼을 때약 70도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거의 한 81도 80도 정도 나옵니다 수으로 예. 갔을 경우에 이제 80 정도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수구에서 예. 가루가 가라앉를 기다린 후에 그 다음에 잔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는 아까 세차를 끝나고 이게 1포째죠. 1포째, 아까 우리 세차를 했던 물, 담가관한 색깔이 이렇고요. 1포째를 예, 잔에다가 지금 예, 잔에다 따르다 보니까 조그만 가루가 하나 들어가서 새로 붙겠습니다. 위에 있는 물만, 위에 있는 해물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육보차를 이제 홍농진순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어, 색깔이라든가, 어떤 그 농담, 진하게라든가, 예, 순정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농진순이라고 하는데, 어, 지금 1보째인데 이제 색이 어, 제법 짙게 나왔어요 어, 뭐 진양육보차 이런 그 우주차차에서 나온 것 보면은, 첫번부터 어, 엄청나게 진하게 나오는 것들도 있긴 한데, 되게 오래된 육보차는 아주 진하다기 보다는 이런 고이차의 노차에게 가까운 언뜻 보기 약간 숙차 같은 그러한 색깔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차, 차는 아주 깔끔하고요 아주 투명하고 색상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차를 핫자로 옮기니까 거의 70도 예. 보이시는거 보기에는 69.6도 예, 영 나옵니다 예. 69.6도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이제 바로 마시면 혀를 딜가망성이 커요 그래서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60도 이하로 떨어지면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한 1분 30초 정도 지금 기다렸는데요 온도가 어느 정도떨어졌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기온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차가 빨리 식는데 아직 이제 가을이 쌀쌀해졌다고 해도 기온이 그게 춥지 않기 때문에 차가 식는 온도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거의 70도 69.8도 정도 왔는데 지금 한 62.5도 6도 이 정도 네, 63도 정도 나오네요 한 7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시험기를 찍지 않을 때는 한50 정도 50도 정도 내려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셔요 그래서 그 마시는 어, 잔과 잔 사이의 기간 시간이 한뭐 10분 정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어, 그 전에 마셨던 잔의 입속에 있는 여운이라든가 혼이 다 사라지고 또 새로운 잔을 맞이 준비가 되죠 그런데 이걸 어, 30초 1분 간격으로 계속 다음 분을 마시면 은 사실은 그 코스를 거듭하면서 변하는 맛을 느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시음을 제대로 하려면 차한 종류 갖고두 뭐 시간도 모자란 경우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6포차기 때문에 보이차처럼 7포8포까지갈 수는 없고, 한4포 정도 하면서 어떤 대태적인 변화가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세차물을 마셨을 때는 아, 상당히 달고 어, 육보차 특유의 그런 맛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1번째 되니까 이제 비로소 아, 이 차가 육보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아, 정도의 아, 육보차 특유의 아, 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창미가 아주 강하지는 않고요 어떤 분들은 육호차의 그런 단공호 창미를 좋아하셔서 그런 맛이 진하게 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향을 싫어하셔서 이런 창미가 없는 차를 아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차는 창미가 아주 약하게 있는 정도입니다 거의 아주 섬세하신 분들은 그런 것을 느끼겠지만 은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향미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 남은 차 일부를 네. 숙구에 모아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생차 노차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약향 목향 그런 맛도 약간 그 뒤따라요 마신 후에 네, 이 번째를 우려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보통 육보차 같은 경우는 뭐 어, 주전자에다 넣고서 끓여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아, 2 분, 3분 우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 보이차와 달리 뭐 어느정도 고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어 진화를 통해서 다 진화된 이유기 때문에 사실은 진하게 우려서 드셔서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렇게 시음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진하게 우리면은 그 미세한 그 맛의 차이 포슬로 거듭하면서 나타나는 미세한 맛의 차이를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음을 하고 시음기를 쓰거나 어떤 맛을 분석할 때 마시는 방법과 내가 그냥 편하게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방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음기 녹화를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험해보아 대충 맛이 아, 이런 방향이다 그러면 아마 아, 물을 더어놓고한 30분 정도 뒀다가 에, 진하게 에, 우려서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번째 잔을 수거해 받아놨는데요 아, 한번 3번째는 지금부터 물을 붓고 지금 시계로 보면은 어, 20시 27분이 됐는데요 예, 10분 정도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분까지 10분 동안 우려서 어, 탕색이라든가 차가 어떻게 우러나오는가를 여러분들하고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뭐, 우려서 잔이 음, 색깔을 한번 보시면. 현재 액도시의 물로 계속 울리다 보니까 수구가 엄청나게 뜨거워요 손이 길 정도로 어, 거의 아까는 좀 이제 식었는데 수구가 어, 차후에서 뜨거운 물로 계속 부어서 담고 있다 보니까 어, 한번 재볼까요? 수구에 있는 찬물의 온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보기에는 거의 80도 이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학부가 그때 많이 올라가진 않네요 칠수통도 정도 나왔습니다 73년도 칠수통도 정도 나왔는데요 2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 소위 말하는 고유차에서 말하는 열감 뭐 이렇게 몸이 더워진다든가 더운 느낌이확 올라온다든가 이런 건 없는 대신에 아, 몸에, 몸에 이렇게 쫙 퍼진다고 하죠 마시고 나면은 이 모세어 관반이쫙 퍼지는 듯한 그런 차의 어떤 네, 기운이 몸 전체를 아, 관통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3번째, 2번째죠 2번째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예, 여전히 낯이 어, 편안하고 어, 육고차라기보다는 거의 육포차에 낯이 비치는 보이차 생차, 노, 노차 에, 보이차 노차와 육고차를 아, 믹스해 놓은 것 같은 맛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조금 더 거품을 한다든가 해서 이게 이차 노차라고 속에서 팔아도 아마 모르는 분들은 그러려하고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입니다. 찻잎 자체는 아주 아주 콧골 아직 안 떠나서 조금 있다 볼 텐데요. 찻잎 자체는 조금 에 육고차로 치면 아주 그 고운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왔어시피 이제 육고차는 에, 급수에 따라서 찻잎의 크기라든가 에, 그런 진화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뭐이 꽃차 모려 정도로 하면 2급 모려 정도 될 정도로 약간 찻잎의 크기도 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80년대라는 그 세월이 있기 때문에 거의 40년 가까이 된 차이기 때문에 어, 진화가 잘 돼서 맛은 아주 안정적으로 그이번째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목향과 어, 약향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 카페 시음기로 여러 인터넷 카페에 올렸던 어, 대만에서 구입했던 그 보이차전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 견과류향이라고 하죠 약간 소두향 같은 그런 맛이 비치네요 그래서 어떤 고이차 노차와 육포차의 경계에 있는 그런 맛을 나타내고 있어요. 또 이제 남은 것도 수포에 섞어 놨고요. 이포 남은 걸 조금 더 따라보겠습니다. 이게 마실수록 단맛이 계속 꾸준히 증가하면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그 견과류 향이 견과류의 맛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네, 상당히 어. 맛있는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분까지 한 5분 동안 기다렸다가 차후에 담겨 있는 3번째 찬물을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물을 지금 37분이 거의 다되어가고 있는데요 3 6분 40초 지나고 있는데 3번째 물이 이제 거의 10분동안 우려진거죠 10분동안 우린 80년대 육보차병 3번째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오히려 만든지 얼마 안된 그런 또 산차 형태로 된 육보차는 아주 진하게 우려놓은 경우가 있는데 예전 7 8 0년대 만들어진 이런 육보차는 아, 이 소위 말하는 이제 6호차, 뭐 건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공모에 들어가지 않고 자연적인 발효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차의 색이 아주 진하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도 10분 동안 우렸는데 아, 차의 색깔이 당연히 아까 2호째보다는 조금 더 진해졌지만 그리 진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아무리 오래 우려도 차의 색깔이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런 우주차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빛나는 꽃차 거의 그 짙은 갈색에 가까운 그러한 색장은안 나올 것 같아요 차의 이, 이 특성 자체가 다른 거죠 마치 보이차가 생차 수차로 나뉘듯이 이 육보차도 어, 이러한 육포차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모료가 예, 상당히 크고 예, 뭐한 2급이나 3급 모료될 정도죠 잘안 보이시는데요 아직 제가 이 예, 새로운 세팅이 잘안 돼서 잘안 보이는데 큼직큼직합니다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급 어, 유차 모료 같으면 아주 작은 예, 그런 고급 모료로 예, 해서 예, 유포차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한 2급 정도일 것 같아요 2급 모료 정도로 만든 차같 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10분 동안 우리는 3%의 차를 작전에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찬 물이 엄청나게 깨끗해요. 예. 어, 거의 뭐갈아는 가루도 없고 예. 부스러기가 일부 있긴 하지만은 이 정도는 뭐 육포차에서 부스러기 이 정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예. 고이차 생차 같은 경우도 하면 아래 부스러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웃음> 이 차는 일단은 차품은 상당히 훌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10분 동안 우려서 차의 온도는 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일단 차잔의 온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지금 현재 한 60.3도에서 정점을 찍고 다시 6.2도로 내려왔는데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한 10분 정도 기다리면 한 10도 정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 50도 정도가 딱 제가 좋아하는 차의 온도인데 시음하기 위해서 계속 10분씩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60도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마실 수 있는 상한선입니다 네, 3번째 육보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예, 어, 이제 육보차라는 그 맛을 측정짓는 그러한 어, 복향이 이제 조금 더 진하게 느껴져요 아까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어떤 달, 단데 그냥 설탕맛에 단 것이 아니라 마치 대추차 마시면 나는 대추 어 익은 대추를 입에 넣고 씹을 때 나는 그런 단맛 네, 그런 맛이 나타납니다 네. 마치 그 대추 씨를 빼낸 데다가 호두 어그한 조각 조금만 조각 하나를 넣어서 같이 씹으면 아 이런 맛이 나지 않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차입니다 네. 맛있네요 조금만 더한잔더 따라서 마시고 예, 또고 3번째를 일부는 따로 했습니다 사실 어 아까 보여드렸던 예, 이 육고 차병이 약 400g 인데 지금 투차한 양이 약 3g 이니까 어, 얼추 생각해도 한 130번 정도를 오래 마실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한 병이 시세가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도 뭐 400g에 한 25만 원 정도면은 1kg 기준으로 하면은 한 6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아주 비싼 육포차는 아니죠. 공부차 홈페이지라든가 진년 육포차. 얼마 전에 그 네이버 밴드에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뭐 1kg에 뭐 120만원, 150만원 이런 육보차들이 많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80년대, 90년대에 나온 진전 육보차라고 하는 것들을 1kg에 뭐 150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는 많고 근데 이거는 1kg 기준하면 60만원 정도니까 아주 비싼 육보차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가 예, 실제로 어, 비교해보기 위해서 고주차창에서 예, 파는 예, 이 90년대 사막육보차를 구입을 해서 과거에 비교시험한 것을 어, 인터넷에 카페에 올린 글도 있지만 예, 차에 지향하는 점이 달라요 예, 이런육보차는 어, 상당히 그, 어, 작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엽이 상당히 작습니다 예, 통 안에 있어서 까끗해서 잘안 보이는데 예, 이렇게 잎이 아주 가늘고 예, 특근모리로 써서 근데 이것이 여, 이렇게 25g에 5만원 정도 하니까 예, 100g이면 20만원이고 어, 1kg이면 200만원 정도는 차예요 2 차는 2 차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두 차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 어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2 차는 어 나름대로 그 진화 과정에서 거의 정점을 찍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차 같은 경우에는 어 한없이 진화가 되지는 않은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30-40년 정도가 가장 중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100년 이상 묵은 육보차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못 마셔봤지만 고위차도 그렇고 뭐 어떤 분들은 뭐 100년 200년 300년 묵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차가 최대 한 오십 년, 오 50, 육십 년 정도까지가 정점인 것 같아요. 고이차 생차의 경우에, 예, 생차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천이십 년이니까 한오 육십 년 하면은 육십 년대, 육십 예, 년대 칠십 년대에 생산됐던 고이차들 생차 기준으로요. 그런 차들이 지금 쯤 되면 거의 이제 잘 보관되고 잘 지나는 경우에 정점을 찍지 않고요. 하뭐 이백 년, 삼백 년된 차라고 하면은. 차에 그 얘기를 듣고 마시면 뭔가 있어보이는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 마시면은 뭐이 차가 무슨 그냥 그냥 그냥 차네 에할 정도지 눈이 번쩍 뛰어지는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에 3포째 나은걸 마시고요 에 시음하는 마지막으로 4포째를 마시겠습니다 아까 아, 3번째 붙고 아, 나서 바로 물러두었기 때문에 아, 지금 8시 46분을 지나고 있으니까 2차도 한 10분정도 네, 4번째 눌러나간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보포차라는 거는 제자 과정에서 보이처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 반공호 진화 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는 거의 보이차 그 노차와 비슷한 그런 상태로 세월에 따라서 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분이 그 글을 쓴걸 보니까 뭐 녹차건, 우엉차건, 배차건 찻잎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 하는 그런 글을 쓰신 걸 얼핏 봤는데 어, 100년, 200년 지나면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 올해 노차에서 어, 차를 마시는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인지 내가 좋아하고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차에서 의미를 찾아야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수색은 10분씩 길게 우리다 보니까 4포째 냈는데도 이제 연해졌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그런 그냥 진년 노차 아, 보이차 생차를 한 7, 8포 정도 우리면 나오는 그런 색상이 나왔습니다. 4포째 맛은 어떨지 한 번. 기달렸다가 마셔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약간 물 온도가 높은 것 같아서 한 1,2분 정도 기다린 후에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째의 온도가 60도 이하로 떨어진 걸 확인해서 4번째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고, 그 육보차의 고유한 찬미은 거의 다 빠져나갔고요 어, 고이차, 생차가 오래된 그 노차 진화가 잘된 어, 고이차, 생차, 노차의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사포 정도 되는 잔으로 마시면은 이 차가 육보차 라고 어, 생각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기분 좋은 그 약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아주 연한 대추, 어, 대추의 맛과 호두의 맛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그런 약향이 비치면서 에, 은은한 그 단맛이 편하게 마시기 에, 에, 입에 편한 그런 차의 형태로 어, 바뀌었습니다 아, 아니면 이 4포 이제 에, 찬물을 합쳐서 지금 이제 1포, 2포, 3포, 4포를 다 합친 이런 믹스된 찬물인데요 이 예, 기다리는 동안에 아, 찬물 온도도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네, 아까 삼포째좀 네, 진하게 나와서 전체적인 색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나오고 이, 이 잔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 이 맛이 신기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만에서 제가 구입했던 그 80년대 무지 전차 무지 홍인 전차의 맛과 괴를 같이 해요 어떤 비슷한 트랙으로간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이차, 생차 전차고 하나는 육보차인데 80년대니까 80년대 중반 정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보이차 전차도 90년대, 2000년대, 2010년 거의 한 35년 정도, 30년 이상 된 오차로 가면서 어, 맛이 거의 수렴을 한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런 차는 사포만 어, 우려 마시고 셔잎을 어, 정리하기엔 너무 아깝죠. 그래서 어, 시음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남은 시간 이 차를 아, 자정까지 한 3시간 동안 계속 우려서 아, 마셔보고자 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 즐거운 차생활 하시고요. 다음 아, 차를 또 시음하는 도영로 아, 올릴 때까지 질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